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해도동에 있는 1층짜리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있고 왕복 4차선에 접해져 있어 철거를 하시고 신축하실 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그 지역이라서 금표율 70%와 용적률 500%로 상가나 상가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근에는 동예시장이 있습니다. 동예시장이 있고 도로는 앞에 왕복 4차선이 접해져 있고 뒤쪽으로는 골목이 접해져 있습니다. 상가주택을 지으시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동해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죽도시장 방향입니다. 골목방향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뒷쪽 골목입니다. 뒤쪽 골목 대문에서 촬영했습니다. 마당입니다. 주택 마당입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셔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 종류는 주택 소매점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20m 도로 왕복 4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1번 대지 면적은 97.9제곱미터입니다. 1번 건축물 면적은 64.17제곱미터입니다. 2번 대지 면적은 245.6제곱미터입니다. 2번 건축물 면적은 59.42제곱미터입니다. 3번 건축물 면적은 67.25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70%와 용적률 5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주구조는 벽돌조입니다. 지붕은 시멘트기와 스웨트입니다. 총동수는 3동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5개, 화장실 3개입니다. 방향 안방기준 남향입니다. 사용승인일자 1번 건축물대장상 1984년 3월 8일입니다. 2번 건축물대장상 1978년 10월 14일입니다. 3번 건축물대장상 1984년 5월 4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0대이지만 주변에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없음 수도와 전기는 별도 사용료 있습니다. 1번 대지면적은 97.9제곱미터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800만원입니다. 가격은 2억4천만원입니다. 2번 대지면적은 245.6제곱미터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675만원입니다. 가격은 5억원입니다. 두필지 대지면적은 343.5제곱미터입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711만원입니다. 가격은 7억4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